남자입니다. 저... 어? 진짜. 오, 내 침대에서 자거거 침대에서 자 그런 거야. 솔비 워킹 올때 워킹 재수업 받을 때제 방에서 잔 남자입니다. 부럽다부럽다 부럽다, 여러분. 엄 떨어졌죠. 아우 당연하죠 트로피 던져주세요 누나한테 <웃음> 네 열심히 하겠다는 우리 밝은 장 영선 선수입니다 화이팅 어 부럽대 이제 남자들은 부럽다고 난리 났어 아까 설비할 때는 이쁘다 이쁘다 난리 났는데 시청자 다 나가고 있어 <웃음> 자 우리 이제 저는 밖에 가서 또 응원하러 갈게요 영선이 화이팅 응원할게 어... 저번주만 해도 카메라맨이었는데 <웃음> 자한번 선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오, 오, 오, 하나 둘셋 52번! 쏠비야 네. 어때? 멋있어? 네 멋있어 2위고요 분명되지 어, 않으셨습 1위입니다. 영선이 1등하면 우리 네 너시형 빼빌 우리 다 1등이야? 2위 참가 <웃음> 번호 <장화번호> 52번 <웃음> 장영선 아 선수입니다 잘했다 1위 발표하겠습니다 보디빌딩 남자 플러스 80kg 1위 참가 번호 17번 네, 우리 선수 여러분들 무대 앞쪽으로 전화 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줄이 커플 사진 찍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가셨어요. 네. 자, 우리 트로피 잠깐 내려놓을까요 바닥에? 어, 1위형 선수, 김기준 선수 가운데로 오세요. 네. 자, 트로피 내려놓으시고 우리 멋진 포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자 우 김기준 선시는 색깔는거죠네 아!